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반년만에 2.5배 성장, 차세대 글로벌 스타 조짐, 그룹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다 폭발적으로 상승한 성적표를 받았다. 스트레이 키즈는 10월 7일 새 미니앨범 맥시던트, 메이크 시튼티누어 타이틀곡 케이스 143피트, 케이스 143를 발표하고 컴백했다. 올해 3월 발매한 전작 어디너리 노티닐리, 로 빌보드 200첫 1위와 2연속 밀리언셀러라는 자체 최고 성적을 달성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한번 케이팝 역사에 새로운 방점을 찍었다 2022년 기준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 2연속 1위로 진입한 첫 아티스트가 됐고 전작 어디너리 니아의 초동 발매일 기존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853,021장 데뷔 약 154% 증가해 더블 밀리언 셀링 그룹으로 등극했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k 팝 대세 스트레이 키스는 신보 맥시덴틀로 10월 22일자 이하 현지시간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과 아티스트 1 0 0상을 동시 석권했다. 3월 어디너리나이에 이어 올해에만 두번두 두 차트 최정상 자리를 연속 차지했고 이로써 2022년 기준 다수의 작품을 빌보드 200과 아티스트 100회 동시에 1위로 진입시킨 유일한 아티스트가 됐다. 포프스, 뉴욕타임스, 애네미등 해외알론은 스트레이키즈가 2022년 세계 음악 시장에 던진 특별한 존재감에 주목했다. 16일 포브스는 스트레이키즈가 통산 두 번째 빌보드 200비트 1위에 직행하며 새 역사를 썼다. 한 주간 11만 7천 장 판매량으로 전작의 기록을 넘어서며 매 앨범 한층 성장,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평했다. 이어 빌보드 200에서 다수 1위에 오른 K-POP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과 스트레이키즈뿐이다. 한 해에 1위 자리에 여러 번 오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NME는 앞서 황홀한 성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아티스트 스트레이 키즈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떠한 한계도 없을 것이라 호평했고 19일에는 스트레이 키즈가 정식 발표한 112곡의 모든 노래를 망라하는 리뷰를 통해 이들만의 음악 세계를 집중 조명했다. 음악 맛집 스키즈가 차린 이생 메뉴, 러브송 강렬한 사운드, 화려한 퍼포먼스 맛집으로 정평인한 스트레이 키즈가 야심차게 선보인 신곡 k 스 143년 사랑을 주제 삼은 첫 타이틀곡으로 이 역시도 k 이팝 팬들의 입맛을 제대로 만족시켰다. 그룹 내 프로듀싱 팀 실릴라자, 삼레저 방찬, 창빈, 한이작업해 고유 정체성은 유지하되 새로운 메시지와 표현법을 던지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크게 확장했다. 반음계를 따라 흐르는 멜로디, 다채롭게 변주하는 장르가 귀를 사로잡고 Z세대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노랫말은 신선한 자극을 안겼다. 코드 143, I love you, 를 손가락으로 표현하거나 크고 작은 하트를 만드는 등 에너제틱한 새 퍼포먼스는 글로벌 인기몰이의 힘을 보탠다. 안무를 만끽하고 더 나아가 함께 즐기는 영상 콘텐츠도 온라인 화제다. 집엔터테인먼트 이하 집는 공식 sns 채널의 케이스 143피트 퍼포먼스 비디오, 안무 연습 영상, 댄스 챌린지 등을 승차 공개 중이다. 특히 스트레이 키즈를 상징하는 동물 캐릭터 스키즈 SKZO 탈을 입고 펼치는 댄스 챌린지는 멤버들의 잔망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며 특별한 즐거움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12일 방영된 mbcm쇼 챔피언을 시작으로 13일에 렛엠 카운트다운, 14일 KBS 2뮤직뱅크, 19일 MBCM쇼, 챔피언, 22일에 렛엠 카운트다운에서 1위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음악방송 5관왕에 오르며 팬들의 효음을 확인했다. 집의 새 역사 안긴 스키즈, 소장 박진영이 말하는 초심 스트레이키즈의 눈부신 성과는 집 최초 수식어로 이어졌다. 작년 8월 정규 2집 e n o Asy 노니 씨 로직 최초 밀리언 셀러 올해 3월 아디너릴로 집첫 빌보드 200 피트 1위와 집 최초 2 연속 밀리언 셀러 여기에 새 음반 맥스 덴틀로닝 역대급 초동 성적을 찍고 집 최초 더블 밀리언 셀링까지 달성했다. k p 분반 사상 조동 샤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자 아티스트 기준 1위 위의 방탄소년단을 잇는 두 번째 순위라는 뛰어난 성장은지프마 역사에도 큰 힘을 싣는다. 집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은 최근 개인 SNS 채널에 스트레이 키즈를 향한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이들이 이런 결과를 낼때 진심으로 축하하게 되는 이유는 겸손함, 성순함 때문이다. 아직까지 신인의 향기가 남아있는 스키즈? 축하해! 물론 스트레이 키즈 팬분들의 초심도 그대로임에 고맙다라고의 정을 드러냈다. 멤버들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에게 초심이란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다. 이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점점 키워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감사함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좋은 영향을 나누고 싶다. 곧 뜨거운 마음을 표현한 바 이들의 환하고 잘난한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스트레이 키즈는 올해 이루고 싶은 대형 사건으로 자체 신기록을 꼽았다.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더디지만 조금씩 나은 성과를 얻으면서 성장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것. 성장 기준을 스스로에게서 찾은 스트레이키즈는 맥시덴트로 각종 지표 자체의 신기록을 쓰며 큰 폭의 성장세를 재확인했다. 향후 더욱 넓은 세계 무대로 향해 두 번째 월드 투어 추가 공연에서 열정적인 무대와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받은 커다란 샤랑을 배로 돌려줄 계획이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